나 행한 것나 섬긴 것 드러낼 것 하나도 없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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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 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종교인해담입니다와 아, 네. 저희가 맨날 시작할 때마다 수다 떨다 시작해 가지고 음. 저희 프로가 뭐 하는 프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웃음> 좀 정리를 하고 <웃음> 시작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비종교회해담은 격주 격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촛불행동 tv에서 화요일날 음.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양의삼 TV에서는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들으십시오. 어두번두번듣기엔 적당한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 의리상 이렇게 두번들으실 분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채널이랑 또 우리 채널의 그 시청자층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시청하고 싶으신 곳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정교인 해담은 무교인 사람들과 어, 우리 저기 개, 기독교의 어, 이단아. 양 목사님과 함께하는, 템프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프로요프로아 삼프로, 프로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삼프로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아주 무지한 그종류의 종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웃음>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웃음> 아, 그럼요. 늘 명쾌해서 깜짝 놀랍니다. 네, <웃음> 네, 아주 명쾌합니다. 다행이네요. <웃음> 너무 저희 질문이 수준이 낮아 가지고 우리 <웃음> 양호선이 채널 저기 시청자분들은 어우, 저친구도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어. 그런 것도 엄청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렇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웃음> 자기들이 객관화가 좀 되는 것도. 아우 아우 진짜? 네. 아, 진짜? 아, 평타네요. 되게 그 중요한 인들이.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종교에서 하,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시선으로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찬양팀은 실력순으로 들어가는 가요 아, <웃음> 너무 훌륭하다. 진짜. 에이. 그러니까 왜냐면 찬양팀 하면은 아,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 해, 잘, 그리고 잘해, 잘해, 찬양팀 출신들이 나중에 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가수 중에 다 찬양팀 출신인 사람들 많아. 아, 합창 합창단 출신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 미안한데 예. 네. 예쁘면 할수 있습니다. 아, 아 이런 얼굴이었어. 아 저런 <웃음> <웃음> 생각지도 못했어. 자 <웃음> 모르는 게나을 거. 아 근데 이게 어떤 그 순서가 있나요? 뭐 이렇게 오디션 같은 거? 음. 그 이제. 그 찬양팀이 어느 규모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나 작은 교회야. 네. 아무도 없어. 네. 아...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 아, 보내야죠. 네. 아,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 근데 노래를 못해. 근데 난 하고 싶은데 작은 교회야. 그러면 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 그럼 작게 아, 작게, 아, 뭐, 작게 하면 한번. 되죠. <웃음> 뭐라 말아 예전에 이렇게 노래 패드 그 노래 동아리 제가 또 아. 노래 동아리 출신이잖아요. 아, 가끔 노래 동아리 출신입니다. 아니 밴드 출신 아니세요아 밴드 이거? 출신이기도 하고 노래 동아리도 아,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동아리도 하셨구나. 근데 제가 전 노래하는 사람은 그, 그, 아니에요. 멤버로 불러야겠네. 아, 아전 노래하는 맴보를 사람은 맴보를 아니었고. 자랑했어, 아 저는 이제 노래 주로 이제 마이크 음량 조절하는 사람. 아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애 있으면 음량 크게 키우고. 아 오디오 세팅해주는. 그리고 거 그리고 가끔 음치인 애들이 있어. 네. 근데 음치인. 음치, 음치인 애들은 조용히 줄여야 되거든, 티안 나게. 근데 꼭 음치인 애들은. 안 들려요! 끼워줘, 애... <웃음> 끼워줘! 아, 이거 똑같구나! <웃음> 아, 이거 교회도 똑같아요? <웃음> 음치, 아이, 음치인 애들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아, 열려서 열명이 불러도 제 목소리 안들리는데요이걸따가라 아, 미쳤어. 왜 그러면 그러신가? 그때 이게 또 이제 솔로잖아요. 솔로도 있잖아요. 아, 뭐 근데 음치인 좀... 친구들테 절대 솔로 주지 않지.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사람들이 다조용해주는데 어. 자기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나보지? 안 들려! 그러면 바로 딱 얘기해 근데 얘기했을 때 마이크가 줄어져 있는 경우가 어. 있잖아 어, 맞아. <웃음> 무대에서 어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했는데 아예 마이크가 안 돼요. 어 <웃음> 그런 거는 이제 끄자꾸자 막 올리지. <웃음> <웃음> 나는 그래서 주로 노래동아리할 때는 이제 노래 아, 못하는 그럼. 친구들의 마이크 번호만 외우는 사람 이 있어. 그래서 희한 콘솔 희한 가가지고 3번 마이크, 3번 마이크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신호 주면 내려주세요. 이렇게. <웃음> 아,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군요. 옛날 생각 많이 나 <웃음> 회도 마찬가지구나? <웃음> 그죠 아니 그아 <웃음> 너무 웃기네 저희 저는 이제 교회 팀이 아니었고 아 저는 각 신학교에 몇개 없던 팀 중에 밴드였어요 오 총신대에서 지금 뭐야 한 40기가 넘었다고 하니까 <웃음> 오 정말. 대박 네, 근데 저는 이제 8기였거든요 음, 그니까 그때 활동하니까 교회에도 찬양팀도 별로 없고 지금 많지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교회에서 음 공연처럼 이제 찬양 집회를 교회를 그럼 순회하시고 막 그런 거요? 진짜 엄청 많이 했죠 대박 대박 대학 때 대학 때 그거 하다 끝났어 나 솔직히 아, 아 순회 공연하다 끝났다니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좀 살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 그런 경험 없으면 힘들죠 아 근데, 근데 얼굴 보고 뽑는구나. <웃음> <웃음> 아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 왜냐면 이제 얼굴에서 신뢰가 또 아니, 근데 너무, 아, 심각, 아, 너무 심각하게 그래.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웃음> 그러겠어요 아니, 저도 밴드부 했을 때 얼굴 보고 아, 뭐, 미쳤어. 뽑았거든요 아, 아니, 후배들 그러니까, <웃음> 중에 같은 실력이면 얼굴 보고 뽑기 그래? 아, 그렇지 그런거 있지 갔드 왜냐면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 아, 어쩔 수 아, 없이 대표님, 바깥에서 보이는 아니 내가 앉아서 그냥 내가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이야 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노래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어... 근데 앞에 서서 하려면 여러 가지가 좀 갖춰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러면 약간 저도 해볼 걸 그랬나 봐요. 얼굴 보고 한다니까. 네네. 네그 <웃음> 네,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건데. <웃음> 뭐, 그래, 그래. 애, 애가 애가 괜찮을까?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어, 그럼요, 그럼요. 할수 있죠. 작은 교회가. <웃음> 네. 난제 마이크 내려지나요? 지금 이렇게 아 지금 지금 잘 모르셨겠지만 방송 내내 제가 볼륨을 조용히 내렸다가 올리고 있저 본인은 제, 모를 거예요. 본인은 지금? 모를 거예요. 아, 모르겠어. 나 제가 요런 거에 특화돼 있는 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뭘 만지시던데. 음, 아, 너무 거에요. 항상 마이크에 대고 크게 웃기 때문에 그것때싹 줄여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야, 이렇게 여... 음량을 맞추는 거에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 웃을 때는 걸렸어요. 마이크 좀 떼고 웃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할 때는 안 들리고 웃을 때만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는 딱 <목소리> 웃을 때막이와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먹을 때심막 <듯이 웃음> 마이크 먹을 때 <듯이 웃음> 원래 이렇게 막아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넣는 너도 아, 괜찮습니다. 제가 콘솔을 쥐고 <웃음>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하세요. 네. <웃음> 이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요새. <웃음> <웃음> 방송을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큰 교회들은 <웃음> <웃음> 실력이 있어야 뽑죠 당연히 <웃음>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률도 많으니까 경쟁 교회도 있겠죠. 그러겠죠. 니까다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그럴 것같아왜 보이는 자리니까. 맞아.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는 체계도 있어요? 연습도 그, 하고 하는데 음, 그렇게 네. 대단한 일은 없고 이제 아 이런 건 있죠. 그래서 교회들을 위한 그 찬양팀, 교회 네. 찬양팀을 위한 어떤 그 강의 레슨? 같은 게 있어요. 레슨, 아, 레슨. 네, 그런 걸 하기도 하죠. 근데 저 예전에 약간 제 친구 소영이 따라서 구해달 때 생각해 보면 그 끝나고 나면 성가대는 꼭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에? 막 어. 연습도 하고 연애도 막, 하고, 막. 어, 그러니까 <웃음> 연애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웃음> 그런 게 되게 특별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아, 소수 아. 또잘 생기긴 했었다. 그치 그치. 왜 어. 대학에 밴드 동아리에 대한 선망 같은 그런 아. 느낌인 거죠.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요. <웃음> 음, 음, 음, 아니, 음, 내가 그렇죠. 대학 때 이거 했잖아. 청신대 학교 아 진짜요? 어머 아니 저도 밴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 드럼도 쳤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제 화수목금 항상 채플이 있어 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 금요일 날은 찬양을 해요. 아 그런데 그게 일주 세번세 주에 한 번인가를 우리가 했어. 그래서 내가 하고 그래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전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교회, 그 교회 오빠이기도 하지만 어, 학교에서도 그랬었던 어. 사람이니다 아. 그러면 찬양 인도라는 게 자기가 그 레퍼토리를 딱 짜가지고 네.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 곡목 선곡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멘트도 준비하고 예, 이렇게 예, 예. 아. 그게 뭐야 찬양 인도? 같이 그러니까, 찬양을 아. 같이 하도록 그, 그, 그 이끄는 사람, 사람.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 개념이 달라요 가수는 자기가 노래만 부르는 거지만 네. 찬양 인도는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해서 음. 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음. 아 음. 그런 걸 짜서. 어, 그렇지 그걸 한 사람 찬양인 거잖아 어. 어. 아니 그제 친구 제 친구가 제가 저도 밴드 출신으로서 이제 드럼을 아, 쳤었는데 아, 이제 참나, 병건이 진짜. 병건이라고 이제 아주 신실한 우리 드럼. 우리 셋다 <웃음> 밴드 출신이야 <웃음> 그러게요. 아니, 그래? 아니 병건이는 뭐하고 음반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음반 작업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머. 같이 어, 예배에 함께라고. <웃음> 어, 혹시 그 병건이한 친구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밴드 했던 그 친구예요? 걔 아니고 아걔 아니고 아닌 아니, 것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은데 어. 나왔으면 벌써서 얘기했을 네네네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뭐 예배 향기 뭐 근데 그게 되게 그 CCM 판에서 꽤 알아주는 그런 거라면서 막 저한테 자랑하는데 좀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렇구나 로, 별로 유명하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아 그럼 병건이 저한테 뻥쳤네요 음. 아니까 아니, <웃음> 네. 그러니까, 음. 완전 무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지 자랑을 아, 막 아. 했어 저한테 음, 어. 은근히 많이 아는 유명한 CCM 가수들도 많죠 누구 나그 사람은 알아. 어, 누구. 남자 혼자 하시는 분인데. 나얼. 아니야. 아 그분은 CCM 가수 아니죠? <웃음> 아니 나얼도 CCM 유명해. 아, 그러니까 그 그분도 분명히 거기 찬양팀 출신일 거야. 아. 모르겠지. 아, 성은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 사람인데. 남자. 네 남자인데 노래를 너무 잘 하시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해서 오. 들었었어. CCM 인데도 불구하고. 오.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되게 가요스러운데 가사도 너무 이렇게 기독교스럽지 않은데 아 내용은 사실 찬양이고 막 이런 거어나뭐 네. 그런 거 경건하게 듣고 막 그랬었는데 <웃음> 음. 대박이다. 그게, 그게 음악의 힘이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교회 오빠 중에 찬양 인도하는 오빠들 되게 주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웃음> 본인이야 러니까 한참 하셨다고 했는데 왜주의0 0잘 아, 아, 잘 아시는 거죠? 나는 나는 근데 그렇게 많이 0 100% 100% 1 아예 그런 놈들 중에 이상한 놈들 많 100% 둥이들 100% 죠 100% 네. 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는0 100% 100% 100% 100% 1어0 100% 100% 100% 100% 아0 0지 나는 그렇게 밖에 못봐이 t o w 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아어 마음껏 마음껏 그 인기를 즐기지 못하셨겠 어머 어 그게 너무 아쉬워. <웃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강력한 골키퍼가 있어가지고. 아, 네. 아또 누구도 드디대시를안 했어. 아, 아, 아. 멀리서 쳐다보는. 아, 그래도 그게 이... 저기 또 문화가 좀 도덕적이긴 하네요. <웃음> 보통 골키퍼가 있어도. 그렇지. 요새, 요새 교회에선 <웃음> 그런 거 없던데. 그냥. 그래? 응, 그래? 서로 막 이렇게 꼬리를 막... 해도 뭐, 흉악한 뭐, 애들 많아요. 아무튼 나는 그 나중에 <웃음> 그러는 거야. 너 삼아, 너 좋아할 사람 되게 많았어. 그러는 거야. <웃음> 누구야? 다 어디 간 거야. 아, 씨. 진짜 아, 다 추억으로 어, 진짜 진짜 몰랐어요 아 그게 좀 아쉬워 아, 네. 아 네. 하여튼 CCM은 이제 얼굴 보고 본다 얼굴 보고 이것만 지금 거였구나. 기억이 나고요 <웃음> 음. 그리고 그래서 음. 그 CCM CCM이 아니지 찬양팀이 음. <웃음> 그럼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할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어, 찬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직업적 음악인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노래 거. 되게 잘하긴 해. 교회를 다, 잘하긴 가수들 중에요. 음.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향, 소향도 CCM 소향은 원래, 아아아 원래 CCM 가수 출신이에요. 아 원래 CCM 가수 출신이에요. 원래 CCM을 하다가 그때 너무 유명해진 하는데요? 거죠. 오 소향은 제가 공연할 때도 그 외국의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데려와서 음 공연할 때그 거기 보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아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뭐 알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 나는 주로 이제 그때 외국 팀들 왔을 때 외국 팀들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음. 거기는 이제 한국은 또 한국의 이제 보컬들이나 이쪽은 또 따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음. 그랬는데 음악을 교회는 늘 음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 노출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 음. 그래서 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런 것 같더라고. 맞아요, 진짜. <웃음> 예전에 BY라고 아세요? 아, 맞아. b BY. 퍼퍼인데그그 어. 그 친구가 래퍼, 무슨 무슨 쇼미더머니인가? 어, 거기서 우승했지? 쇼미더머니 음. 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랩을 네. 너무 잘하고 음. 그 이제 성경적인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좋고. 맞아. 음. 별 거부감이 없었어. 어, 거부감이 없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시시한 가수는 아닌데. 아닌데. 인기가 많아지고 뜨고 자기의 종교적인 색채, 색채를 넣어서 그 음. 의견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 그런 음악 작업하는 거는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봤던 분이야 래퍼데 래펀데 CCM 같은 그런 걸 하는 게. 근데 나도 언니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막 그런 거 찾아봤거든요. 신앙 인들 래데 마이크를 너무 줄여놨더니. 근데. 미안.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지금 언제부터 들어 있었던 아, 거죠? 가까이 까이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 누구지 그. 그 약간 좀 유명한 래퍼 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자기 CCM 앨범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되게 유명 직구같이 유명한 사람인데 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CCM 가수가 아니라도 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찬양 음반을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진짜 근데 그게 신, 진심인가 보다. 그 신앙 그런데. 모르겠어 나는 이제 유명한 가수예요 네.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안 되니까 음. 근데 음반 찬양 가, 음반이라고 들었는데 음. 못 들어주겠어 아, 아 너무, 너무 못해가지고요? 아, 이게 그러면은. 일반 음악은 정말 끼깔나게 해 음. 그런데 찬양으로 딱 오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 그게 음악도 좀 어설프고 음. 마음도 안 느껴지고 이런 걸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음. 왜 했을까? 아마 기획사에서 <웃음> 자 음반 저기 기독교적 음반 맞으면 돈 된다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음. 아, 그게 돈이 돼요? 잘은 모르 돈 거의 안 되죠. 그 그렇죠. 잘은 모르겠고 음. 근데 여튼 되게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있더라 음.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와, 근데 그게 분리되는 것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CCM 음반은 별로로 만들고 자기 음. 일반 음악은 잘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되지? 예술. 그렇네. 같은 신기해. 예술을 하는 그러니까 거 같은 거 같아요. 그렇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고백 이 음, 있어야 되잖아요. 진심이 있어야 아, 되는 뭐, 가사에 네, 내용에 가사든 어. 뭐든 이게 느껴져야 된다. 그런데. 그 고백 진심이 없으니까 이게 잘안 전달이 되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나 어, 약간 우리 후배들 노래하는 후배들 중에서 누구 막 생각나 그래. 반대의 경우 <웃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심도 인심 미방 하지 말고. 안돼 안돼 안돼 음, 없어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실시하면 잘 하는데. 아니 아니 나는 목사잖아. <웃음> 응. 찬양을 이렇게 깊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가요를 불러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아, 아그 안에서 이제 신앙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렇다기보다는. 네. 오, 신기해. 어, 어제도 오늘 아침에 내 댓글 하나 봤는데 음. 눈물이 난다. 이걸 어, 어, 내가 눈물 불렀거든요? 난다 지금 네. 불렀는데 누그 누가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 지난주에 부른 거거든요. 그 목사님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그 곡에 대한 댓글을 썼어요. 음 그래서 이게 나는 가요일뿐인데 나는 가요일뿐인데 음. 내가 부르는 어떤 습관처럼 내 안에 배어 있는 내가 찬양할 때마다 음.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항상 마음을 다 해서 찬양해야 된다 마음을 다 해서 네, 마음의 고백 그러니까 저는 음. 실은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음. 그니까 러 너무 신기해 요 나는 누구에게 테크닉이나 이런 걸 많이 배워본 적이 거의 없고 음. 네. 나 혼자 부르다가 깨달아서 그냥 내멋대로 부르는 거야 음. 그런데 그러니까 더 신기하대 그러니까 음. 더 좋다는 분도 있어요. 어, 맞아. 너무 이제 판에 박힌 스타일로 부르지 않으니까 음. 여튼 어,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CC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적인 음악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아. 음악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예요. 네. <웃음> 완전 처음 알았어. 나도 <웃음> 처음 알았어. 동시대적인 음악? 그냥 네. 크리스천 크리스천 뮤직 뭐영업이 <웃음> <웃음> 그러면 CM이지. c 크리스, 크리스토뭐 이런 어, 거 맞아, 그런 느낌이줄알았데 CCM이라고 아, 하는 거는 네. 아니 그러면 성가라고 했을 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러네.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동시대적인 건데 크리스찬. 이 CCM 중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인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아. 아까 맹구 국장님이 얘기한 넌크리스찬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르는 노래가 오, 있는 거죠. 오, 유형이 다르구나. 그렇죠. 달라야지. 오, 오. 그래서 음악으로 오. 뭔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든가, 음악으로 전도를 한다든가, 음악으로 소개를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그래서 가사도 너무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런 거 아, 하나. 아, 약간 이렇게 그런 음악이 필요한 오.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오. 그런 음악은 많이 없어요. 아, 근데 별로요? 진짜 민가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왜 자꾸 나는 민가 생각이 막 나무가요? 민중가요로 아, 너무 미련섭니다. 어떤 거는 막 반미 반전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막 주한미군 철수 막 이러면서 바로 막 지금 막 듣는 순간 주한미군 기지로 뛰어 뛰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게 음. 있는 반면에 막 엄청 엄청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단어나 이런 것도 되게 막 부드럽고 막 어, 서정적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을 담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도 민간은 가수들은 얼굴 보고 안 뽑잖아요. <웃음> 아나 아, 무슨 아, 모욕한 건가? <웃음> 누가 뽑는 건 아니니까. <웃음> <웃음> 뭐 노래를 부르는 건데. 마음 상처 받았어 지금. 씨씨인가? 네, 저도 얼굴 보고 뽑진 않았지만 <웃음> 노래 동아리 할 때. 나나 아, 아까 농담처럼 얘기 한 거야. <웃음> 아, 뭐 아, 너, 아, 상처까지 받고 그래. 근데 이게 목사님의 아, 노래 그... 스타일이 좋은 게 뭐냐면 아, 음. 정직하게 노래하는 스타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 그게 없어. 그러니까 기념이 없어. 맞아. 그런 게 근데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감동을 크게 줘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노래동아리 제가 하면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누구냐면 특히 남자애들인데 음. 온쪼을다 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음. 막 멋을 막 부리고 가사 전달이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그 가사 전달 안 되는 그 음. 가수들인데 특히 이제 래퍼들. 음. 막 흘려서 발음하고 한국말인데 영어처럼 부르고 막 이런 아. 사람들 있잖아요. 태양, 태양. 어, 느낌. 그런 느낌. 막 어. 저, 저기 누구죠? 네. 지드래곤 같은 느낌 어. 진짜 싫어합니다. 어. 딱 들었을 때 한국말이 들리지가 않은, 맞아, 않으면 맞아. 네, 너무 네. 불편하잖아요. 음. 내용 전달이 일단 안 되니까 저는 그리고 네. 막 이렇게 잡, 잡 영어들 다 섞어가지고 어. 도대체 문맥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음. 노래 되게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딱 진짜 그게 발음 좋고 내용 전달 깔끔하고 음. 음도 깔끔하고 음. 그러니까 멋이 멋을 부리지 않는데 멋이 느껴지는 그런 그런 음악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오. 내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맞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예배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뭔 기교를 필요해. <웃음> 아 그런 거. 속인다고 알아? 속인다고 <웃음> 속아 하나님이? 아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으로 진짜 음. 전 진짜로 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음. 저는 바이브레이션도 많이 안 해요. 네네 음. 네,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예배 곡이 그 특징이에요. 그게. 음.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서 하라고 하면 바이브레이션을 어, 어, 어, 하는데 <웃음> <웃음> 내가 일부러 안 해. 그거는 좀안 맞는 거같아서이 되신 줄 알았어. 응? 이렇게. 아. <웃음> 아, 일부러 안 하시는. 아니 제가 근데 그런 구력이 네. 있다. 제가 고등학교를 대한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대한학교가 약간 운동권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음, 그래서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음.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입투더 덧신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뭘 약간 먹으면서 해야 돼서 음. 죄송합니다. 음, 네. 근데 입덧이랑 그, 먹는 건뭔 상관이에요? 아, 이거 네. 할때 이렇게 신거좀 먹어주면 아, 약간 이렇게 가라 아, 조금 가라앉아요. 앉아 가라 그럼 아, 그래서 아, 또, 또, 또 이렇게 또. 또 모르는 분들은 또 네. 방송하면서 먹었다 모는 거 잡착됐다네요. 죄송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네, 임신. 근데 음. 아무튼 딱 들어가서 민가를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를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던 민중가요? 거예요. 네, 맨날 네, 노래방 네. 중학교 때 노래방만 다니고 뭐 아, 네. 노래방가 음. 다니는 애들 아우 노래 같이 하기 진짜 힘들어. 아 노래를 같이 하기 힘들어 그런 아, 친구들이아 그러니까 자기 그 쪼가 있으니까 어. 그게 힘들어. 쪼가, 그래서. 근데 그 쪼이는 애들 특성이 뭔지 알아? 정음을 못 내. 아, 정, 아 그러니까 정확한 바, 정확한. 어정확한그 음을. 음을 못 내고 네. 그 언저리에 이상한 뭐 십이음계 같이 막 느껴질 정도로 아, 이상한 네. 음을 내서 아, 힘들어 힘들어. 같이 합창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래. 애매하게 그 반음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바, 뭔가 12은개, 1 8은게 안에 반는 거네 반음도 오, 아니고 그래. 아니, 플랫이 살짝 되게 나 나는 그거막 들으면 아우 난 그런 걸못 느껴봤어 아, 아 기들이 네. 진짜 예민하시구나 정음을 네. 내시는 분이 그서 그런가 봐. 전 주로 듣고 주로 부르시는 분이라 그런가? 아 그래서 주, 보, 주로 아. 듣고 이제 자르고 어, 합격시키고 막 이런 분이. 아, 있기 아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 예민하게 들려요. 아, 아 근데 저도 들리긴 하는데 아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민가를 부르는데 제가 너무 그런 쪼가 심했던 거예요. 민 가요. 네. 애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혼자서 너무 틱게 바이브레이션 넣고 막 이렇게 아, 해가는데도 정말 힘들어요. 네 친구들한테 왕따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껄백이 싫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아요. 음을 끄는 음 합창이면은 정음으로 쫙. 막 밀어줘야 되는데 바이브레이션 내가 들어가 버리면 모든 음이 다 틀린 것 같이 들리는 <웃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마이크 내리는 걸 볼륨 줄. <웃음> <거야. 웃음> 아 그런 애들 이렇게. 아, 그런 애들 내가, 내려줘야 돼. 아, 부를 때는 괜찮으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브레이션 타이밍이면 잠깐 내려주면. 아 뭔가 이렇게 해서. 속... 내가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기 일요일마다. 음. 그런데 아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내 정체성이 가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또잘 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어찌 됐건 무대에 섰다는 건 가수의 가수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음,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요 자기 관리 엄청 잘해요. 아 어, 그럼요. 목 관리하고 음. 또 실은 그 노래를 부르다가도 찬물 먹으면 안 돼. 아 어, 그래요? 목이, 목이 이렇게 잠겨. 아 그런데 꼭 음료수를 찬걸 누가 올려 주셔가지고. 아 이집 이번 주에는 더워가지고 어, 저, 내가. 아그래 아, 노래 하시니 지금 괜찮아요. 이번 주에는. <웃음> 그게 또 네,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단 것도 먹으면 안돼단 것도 먹면확 잠겨요. 아 그래요? 응. 물만 먹어야 돼. 쉽지 근데 않구나. 이렇게 해서 천물을딱 먹었었나 봐. 네. 근데데 어, 꿈이야야 하는데 네. 음이 뒤집어진 거야아어떡게 그래. <웃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씨, 뭐야? <웃음>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돌아와서 또 계속 들어요. 잘했나? 또 현장에서 듣는 거랑 방송에 듣는 거랑 달라. 현장에서는 네. 되게 멋있게 들려. 음. 근데 방송에서 들으면 어 여기서 빛이 떨어졌네, 음, 음 떨어졌네 어 아, 발음 좀 여기서 흐렸네 어 이걸 계속 제가 피드백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웃음> 가져야 되는 건가 <웃음> 씨,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해야되는 거막 이게 막 진짜 좀 그래 지금 봄캐와 부캐가 있듯이 이제 부캐를 가수로 이렇게 살리셔야 되는 그런 그런 관리를 또 가수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아 되잖아 예를, 근데, 예를 아, 매주 부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감기라도 걸려봐 어, 아, 그렇네 만약일 오전에 예배하시는 것도 무리예요 <웃음> 근데 그건 다행히 좀 목을 풀고 오는 거야 오히려 아, 아, <웃음> 아, 차라리 목, 목을, 풀고 아, 아, <웃음> 아, <웃음> 목을 풀고 오는 거니까 만약에 아, <웃음> 아, 내가 축불집했던 <웃음> 내가 연설이라도 해봐 그러니까 연설 그럼 그 다음날 노래 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아 그때 목을 A를 많이 쓰셔야 ]니까. 돼가지고. 그럼, 아니 목이 가버리거든요, 뭐, 제가. 때, 어, 연설할 때. 그렇게 쓰시잖아요. 아 연설할 때 일부러 아 내가 진짜 목청껏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성 주시. 일부러 노래 부르고 때는 노래 부르고 한 시간 반 불러도 그냥 조금 피곤하다 정도지.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로만 한단 말이에요. 아 목은 크게 사용, 목은 크게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고민이 좀 된다. 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연설자의 자아와 목사님의 자아와 그다음 가수의 자아 <웃음>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웃음>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야지요 동시에 하기에 진짜 어려운 저기 정체성이다 <웃음> 너무 아 뭔가 맞물려 있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약간 대중들 앞에 이렇게 깎어는 그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관리 그 전에는 그냥 특별한 않네. 관리 없어도 되는데 음. 지금은 노래를 위해서는요 음.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웃음> 백지영 있잖아 노래 엄청 어, 잘하잖아요 어, 어, 어, 어, 어. 근데 라이브 때 보면 막 빛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음. 관리를 안 해. 전날 술 먹어서 그래요. 아. 늦게까지 술 먹었어요. <웃음> 그런경우들이 있죠. 아침자로 몸이 피곤하면요. 피치가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몸이 굳어 있잖아요. 음. 그럼 이런데 몸이 일단 가수는 몸이 아끼기 때문에 몸을 다 풀어야 돼. 아, 근데, 풀어야 피치도 안 떨어져. 근데 그 어차피 그러면 목사님은 어차피 술도 안 드시니까 술 음. 마시고 피치 떨어지는 일은 없어진 거지. 그럴 일은 없지만 음. 전날 잠 자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음 감기 안 걸리게 해야 돼. 목 보호해야 되고 음 또뭐 이렇게 몸도 계속 풀어 줘야 되고. 아이 어렵다고 신경이 쓰인다고 왜냐면 이게 어... 내가 그냥 진짜 나 가벼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내가 백자 우리 백자님하고 <웃음>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무거워졌어. 연습 하나도 공만 보냈어 한 번도 연습도 안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 좋아해주시니까 아 내가 더잘 아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부담감이 음. 진짜 있을 것 같아. 좋은 의미의 부담감.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아니,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 그거 하나 근데 그거 하나는 내가 알았어. 내가 노래 부는 르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다행입니다. 다이네요 네. 방송이 맞으세요. <웃음> 그 노래 방송이 잘 맞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노래 부는 르걸 제가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도 몸은 막 이렇게 진이 좀 빠지는 게 느껴져요. 음 두두 번째 거할 때는 부르다가 살짝 핑 돌았어. 어 핑했어. 네, 근데 계속 부르면 산소가 좀 부족하겠다. 어, 왜냐면 힘을 이렇게 이게 있잖아 클라이막스가 있잖아 힘을 네. 빡 줘야 될 때가 있잖아 네. 딱 줬더니 약간 살짝 핑 했는데 이번 주에도 와 뭐랄까 노래 끝나고 나니까 진이 좀 빠진 느낌 이,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 오 와, 약간 인생 네. 이막을 찾으신 느낌인데요 아니, 원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 찬양 아니, 찬양하고 같이 예배 찬양 인도하고 네. 세상에. 원래 그거였어요 네 오늘 CCM 찬양팀은 실력순인가?의 질문부터 삼, 이제는... 30분째 지금 <웃음> 노래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면 잘하는가 <웃음> 얘기를 했는데 <웃음>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정광훈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어, 그래요? 아. 정광훈이랑 정광훈 영락교회랑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광훈이 지금 국힘당을 장악을 해, 한 걸로 보이잖아요 <웃음> 이게 <웃음> 네.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일게목사놈이 그, 그게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 있는 지금 국힘당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애들이 찌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아니, 저도 비슷. 정강훈보다. 예. 음. 정강훈도 찌질한데. 어, 언니 그럼 기대하고 있었어. 국힘당이 찌질하지 않을 거. 같아. 정강훈이 찌질 엄청 찌질하니까. 음, 아, 아, 찌질하죠. 아, 정강훈보다 찌질한 놈들이 수가 있나? <웃음> 그렇게 개차반이야? <웃음> 도친개찐 <이러잖아>. <웃음> 도친 <갯진. 웃음>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광훈을 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구속을 시키거나 음. 아니면 은 그냥 무시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 그 김기현이는 왜 쓸데없이 홍준표를 뭐 무슨 직그뭐 시장일이라 상임, 잘해라 거고, 음. 무슨 상임직인 고문직인가 그런 날버리고 네, 그러면서 정광훈은 이거는 정광훈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정광훈 눈치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아. 눈치를 봐 근데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정광훈이 경선에서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 아 신도들이 네. 거기가 많구나. 왜냐하면 정광훈이 하는 짓이 뭐냐면 네. 당원 가입시키거든. 국민의힘. 아 그래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아 누가 태영호가 최고위원 됐어요? 네. 그것도 뒤에 정광훈 이있었다는 음. 설이 있어요. 아 김, 김재원 밀어준 것도 음. 지금 정광훈인 거죠? 어, 아 진짜. 그 정도의 힘이 있어 정광훈이가. 어, 파워가 있어. 실제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본선으로 오면 끝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건 정광훈이 언젠가 게르 거야. 아 버릴 수도 없고. 아 취하지 아니 음. 본선에서는 필요가 없는 존재고. 음. 근데 뭔가 해가 되죠, 해가. 네,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광훈이 그데 정광훈이 얘는 내가 볼때몇 가지 사연이 있는 가몇 가지 이렇게 층이 있는데 음. 우리 집회할 때막그 네. 음. 동원해가지고 집회했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정제 정구 집 집중할 때 음. 아마 그때 정광훈이 한쪽에서 크게 집회를 했다고. 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맞불 집회다. 우리는 막몇 십만 모였는데 거기 한 삼만 모여가지고 언론에서는 음. 맞불 집회 이렇게 가지고 음. 물타기를 해버렸잖아요. 음.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정광훈인 거야. 음.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대요. 음. 음. 음. 격려 전화. 음. 어. 어. 아 그래요. 어, 뭐. 간택당했네. 그러니까 격려 전화를 받은 거지. 뭐그 기존의 라인도 실제로 있었고. 에이, 정강훈이 돌격되는 맞네요. 근데 네, 진짜 네. 많구나. 그러면. 실제로, 힘이, 네. 있어요. 음. 음. 실제로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장악해가지고 당내 경선은 그렇죠. 할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김재원이 조금 고마 고마워서 음. 고맙다고 좀 추켜 아. 세워주고 있었는데 정광원이 너무 으쓱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깽판을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원이 완전. 움직일수록 자기네들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렇죠니까. 그러니까. 정광을 <웃음> 죽여야 될거 아니야. 예. 네. 그럼 네.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부에서는 힘이 너무 큰 거야. 어. 그러니까 정광원이가 저렇게 갔네. 다 저렇게 다녀도 정광원이 <웃음> 예를 들어서 김건희한테 통화 전화 온 녹취록 청와 녹취록이라서 까봐. 아. 아. 어떻게될 거야 얘기. 야, 야, 그러면 장난 아니겠다 거기에다가 좀... 어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음... 이제 내가 이제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음... 냐면 김건희가 나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음... 왜냐하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영매예요 목사가 영매가 뭐지? 영매. 신을 받는 어. 그아 매개체. 목사는 어 무당하고 비슷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될줄 알아? 예. 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내가 비록 이쪽에 질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괜히 건드려서 뭐 나쁜 일이 벌일 수도 있다는 걔네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려움이에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야, 제 잘못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막 얘기하는 거야. 건이야, 나 건드리지 마라. 너나 건드리면 <웃음> 어, 네정권 망한다. 막내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지 진짜나? 않았어. 그러면 진짜 건 치는데 나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못 건드리니까. 음, 음, 음, 근데 진짜 같기도 하거든. 음. 내가씨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내가 한달 전에 옆에선 정리한 사람이니까 음, 용한 목사라니까 <웃음> 내가. 분들이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데 정광훈이를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정광훈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목사에 대한 공포? 아, 진짜 그 가짜지만 생각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광훈이가 가짜지만 그죠그죠그죠 그죠, 그죠. 뭔가 신내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신내림까지는 아니라도 기독교 쪽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데 진짜 큰 신은 하나님이라고 음.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음.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정광훈을 완전히 샥 손못 되는 이유가 있, 아닌가 싶기도 하고 oh 또 이번에 또 이제 또 반대도 있죠. 이번에 정광훈이 지금 뭐 교회 안 옮긴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500억 음. 안 받겠다. 네. 이런 쪽안받안 안, 안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찰에서 그 500억 관련해 가지고 뭐 협박 뭐 이걸로 경찰이 무혐의에 내렸는데 검찰이 재수사 어오 그래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 그거는 몇달 됐습니다. 어어 어. 그래서 오. 만약에 이걸로 잘못하면 빵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씨 그거 이제 안 받겠어 500억 안 받겠어 그렇게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아 들기도 하고 혐의를 네. 털어버리려고 뭐 여러 가지 그런저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여튼 공천을 200석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광훈이 공천을 공, 공짜. 나에, 나에게 공게아 내가 200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당원들 더 가입 운동을 시키고 어. 자기가 공천에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쳤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야. 정광훈은 신도들을 집 주소를 그냥 이전해 버려.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뽑기 위해서. 이사 막 이렇게. 어, 이사 가면 되잖아. 한 천명. 어 미쳤어. 그러면 거기에 당원 천명이 가가지고그 천명이 그 사람을 미는 형국으로 되면 은 하... 실제로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그렇네. 된다는 거죠. 헉, 야, 이거, 이것도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아니, 근데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람이 그 이상한 신앙에 미쳐버리면 은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가라면 갈것 같아 어, 어, 하고 그건 가능하죠 음. 그건 가능하죠 지금 정광훈이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기 있어.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웃음> 가능한데 미쳤다,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진짜. 지가 200석, 200석을 만들겠다 이래서 음. 서 공천을 지가 음. 해서 200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공천했으면 후보로 나왔으면 무조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지난, 먹고 싶겠죠. 네, 지난 총선에서 정광훈이 아 치가 180석 만들겠다고 막 그랬다고. 아. 그랬었어요. 아 그러다가 110석인가밖에 안 됐잖아. 아, 네,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정광훈에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선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광훈이 음음 나댈수록 이쪽은 불리해.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데 200석? 개코나 네가 200석을 저쪽에다 넘겨주게 생겼다 지금. <웃음> 그니까 음. 지금 상황은 진짜 넘기기 아니라 넘겨주는 이쪽에다 상황이 이쪽에다 넘겨주게 됐죠. 생겼죠. 아 그러면 이제 정광훈의그 음.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천만 따고 정광훈을 음.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대다수가 보이겠네요. 국힘당들은 음. 내부에서 <웃음> 그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국짐당 저쪽은. 지금 대통령실에 눈치를 엄청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걔네들은 뭐 권력 앞에서 그냥 다 조아리는 애들이니까 현재로는 어찌됐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든 한자리 해먹을 예를 들면 태용호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와, 태용호의 태용호. 쓰임새가 끝났잖아요 이제 음, 음. 또공천을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음, 음, 음. 지금 뭐 정권도 바꿨겠다 태용호의 쓰임새는 뭐였죠? 반부 공세? 지금은 더 지금 시기에는 더 있죠. 왜냐면 윤석열의 음. 어떤 그 무능과 음. 어, 지지율 하락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뚫어나가기 음. 위한 용병대로 쓸 수는 있죠. 아, 태용은 지금 맞아. 계속 그런 발언을 일부러 하는 그렇구나. 거잖아요. 그래서 음. 자기가 이제 튀려고. 대통령실한테 낙점을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 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어... 게 어피...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하면 좀... 어차피 윤석열이는 극우고 음. 윤석열, 김건희 극우니까 자꾸 극우적인 발언을 해야 음. 점수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음.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태영호가 음. 오히려 불안감의 발로? 네, 어... 네. 지금 뭐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꾸 헛소리 삐삘해 대는 애들은 음. 다른 거 아니고 음. 어, 그 공천을 경선하지 않으려고 음. 단수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설이 있단 말이에요. 음. 네. 아 그리고 오늘 음. <웃음> 아침에 뉴스 금태섭이 신당 창당한 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수도권에서 음, 음. 3 0석 만들겠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할때 민주당의 수박들과 이미 어느 정도 음. 음, 좀 하나의 길로 만들어놓고 여차하면. 글로 넘어가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음, 생각도 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점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빨리 넘어가면 음. 좋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왜아이 응원해요 응원. 저는 금태섭의 신당 창당. 위치 선점은 잘한것 같아요. 왜냐 아 이제 지금 국진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위치 선점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금태섭이냐고 <웃음> 그 웃기는 거지. 지가 음. 뭔데? 아니 거기에 지금 국힘당에서 이제 삐져나온 세력들도 합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이제 사람들?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모았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국힘당에서 일부가 나오면 <웃음>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떨거지 국힘당의 떨거지 당 <웃음> 떨거지 당인 떨거지 당이지 떨거지 당 떨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뭐 네. 새로운 뭐 신생 세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그 네. 그 정당에서 아주 구태 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당을 만들겠다는 네, 근데 참... 예를 들면 김진당에서 거... 나올 만한 사람들이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아니죠 이준석, 유승민 이 아... 사람들 지금 다 나와가지고 많이 투표하는 데. 그래, 근데 이준석, 하는데. 유승민은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좀될 수도 있는 판 아니야? 아 똑같은 금태섭도 그런 분위기인 것 아. 같은데요? <웃음> 아니 이번에 왜요? 보니까 <웃음> 이준섭, 박지현, 어. 류호정 아. 정의당 아니 류는 아닙니다 류는 청년 정의당 뭐. 대표 김창인인가? 음. 뭐그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있었어 같이 악수하더라고 아류정정류정도 어, 응. 나와서 악수하는 거 사진 봤어요 어, 뭐 때문에 <웃음> 악수했어요? 아, 류정이 아닌가? 박지연이랑 악수, 악수했구나. 네, 박, 아무튼 음.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자 그러고 뭐. 아 뉴호정 맞아요. 뉴호정 맞아요. 뉴호정 맞죠? 호정고 네, 네. 야, 근데 진짜 뭔가. 꼴값이다 진짜. 진짜 꼴값 당이다 꼴값당. 거기도 좀 모이면 좋겠다. 음. 어떻게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아름아름 서로 그러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저 너무 맞다, 기분이 어. 좋고 <웃음> 기분이가 좋거든요. <웃음> 아니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음. 이 얘네가 어떤 타을 쓰고 지금 새로운 그 작업을 하는 건지 전 모르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또 정치 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걔네들은 아니지. 음. 그렇죠. 예. 거기는 그야말로 구태정치인들의 아야. 라인들을 타다가 따, 떨거지들 진짜 아닙니까? 떨거지들이 어디 <웃음> 나, 나 기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국민들 그래요.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은데 당 이름 아, 음. 제가 지었어요. 거지당. 떨거지 <웃음> 아 떨거지다 <웃음> 네뭐싹 재미치도 않고 아, 그러니까. 뭐또싹 <웃음> 창의적이지도 않은 <웃음> 얘기를 <웃음> 너무 떨거지스러웠네요 <웃음> 네 어, 오늘 그래서 또 질문 또 있습니다 네 어, 정광훈 얘기를 좀 했고 정광훈 국힘당 얼마나 장악했나 아 그래 정광훈은 <웃음> 정광훈 얘기를 좀더 해야 되는데 <웃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광훈은 뭐 비리가 없고 깨끗하다 개코나 씨그 네. 음. 주진우 기자가 그래가지고 정광훈에 대한 음그 <웃음> 응? 그것도 잘못 알려졌는데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음. 주진우가 그, 그런 얘기를 주진우가 했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아, 주진우가 가끔 아, 정검부는 깨끗하다라고요? 생, 그러니까 비교적 깨끗하고 돈 문제 없다 이렇게 아, 얘기했다고. 아유, 왜 그래 진짜 외국부터 벌써 이상해. 사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셨는데. 그런 데 어. 외국 때문 아니 생각 <웃음> 안 나요? 김건희가 처음에 그 검찰총장 될때 김건희가 뭐 인격자고 뭐 어떻다 <웃음> 그 얘기의 시작이 그 저기 주진우였어요. 아, 아, 뭐, 유, 뭐, 윤석열 뭐, 뭐. 괜찮은 사람이다. 어. 근데 주진우, 그 주진우 씨가 그 윤석열 라인으로 이렇게 그 지금 거의 정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윤석열을 밀었던 사람으로 근데 아 삼성 취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할때 아, 주진우가 음. 주진우 기자가 근데 이제 윤석열이 삼성을 치던 이 검사여 가지고 아 그렇게 인연이 생성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근데 이제 뭐 의리가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윤석열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머 미쳤어 근데 음. 정광훈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요 음. 여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 그거 생각나요? 코 풀었던 건가? 무슨 고춘물 고추물. <웃음> 고춘물 생각나네요 고춘물 사건 가끔 생각나는데요 음, 자기 거 음. 어. 그거를 오. 현장을 덮쳤던 분이 <웃음> 어?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보관해 놨다고 <웃음> 아. 응? 그랬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놈이에요 근데 어. 생각해봐요 이제 욕할 뻔했다 <웃음> 이번에도 무슨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무슨 뭐그 요양원에다가 어? 엉덩이 크고 가슴 잘 드러나는 무슨 간호사들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진짜 정신 나간 새끼네 진짜 그런 걸 보면 얘는 성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이네 대가리 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 그런 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네, 그렇네. 어? 지 대가리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맞아, 말을 쉽게 맞아, 맞아, 하는 거란 맞아, 맞아.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 여자 문제 없을 수 없고 돈 문제도 뭐 아파트니 뭐니 이렇게 돈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음. 있고 정광훈의 길은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일단 정광훈이 허풍이 너무 세요. <웃음> 이게 이게 뭐 한두 개 듣고 나서는 막다그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음. 허풍이 너무 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정치인들보다는 좀 순진한 것 같아. 음. 좀 두통소 맞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약간 스킬이 없어. 이러다가 그렇지. 금방 망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너무 느낌. 자기에 대한 과신이 커서. 맞아, 오는 거 맞아, 같아요? 맞아.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볼때 정치력 조금 정치력이 있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됐으면 정광은 바로 죽는 건데 에이. 저는 김기현이가 뭐뭐 어, 뭐 엉뚱하게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음. 뭐 자기가 아마 받아먹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음. 도움을 그러, 받았거나. 그런데 음. 또뭐 김기현이 어. 정강훈 이제 그만하라고 막말 좀 그만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언제? 했던데 어제 그치? 뉴스에 어...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음. 네. 그 말만 아, 그말안 했다는 자기가 당 대표 짤리게 생겼어 지금 아근그 <웃음> 너무 그 저항이 커가지고 어... 네 어쨌든 저... 약간 복병이네요. 정강훈. 네 오늘 정강훈 얘기랑 윤석열 얘기도 좀할 건데 네. 아윤석열이 영락교회 재단 국민학교 출신이라고 저 몰랐거든요. 영락교회 재단 있는 건나 처음 알았어. 당연히 교회는 다 재단이 있어요. 아, 어 여기 여기 출신이라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자기는 원래 어, 성경도 좋아하고 <웃음> 김건희가 구약성서 외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구약성서. <웃음> 지금 좋아하는 술밖에 더 <웃음> 뭐 있어. 거짓말하고 음. 있어. 그래서 영 저는 그래서 딱 이해가 됐어요. 아 윤석열의 세계관이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잡혀 있는 거구나. 왜 이렇게 음. 일본을 좋아하고 음. 왜 이렇게 북한을 싫어하고. 음. 반공, 극우 이런 이념들을 갖고 있지 했는데 그게 딱 전형적인 영락교회 세계관이거든요. 제가 제이 얘기했다가 영락교회 다니는 다른 신도 분이 저한테 항의했어요. 아, 그렇죠. 아, 다 그렇진 않다. <웃음> 그 괜찮은 분들도 있으신가? 네, 괜찮은 분들도 있다. 이런 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의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그 주변 영향이 게 음. 어디서 생성됐나? 근데 저는 아빠가 그 일본 무무성 1호 장학생이라 1호야 또 음, 그래서 친일파가 됐는 줄 알았는데 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영락교의 회 음. 어떤 그런 방공극우 친일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습득을 한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나는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왜 스카이캐슬 이런 것도 보면은 돈 있는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교 교육 다 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 그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체계를 갖춰 가지고 그 조교 교육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음. 영락교회를 아빠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아빠 나 영락교회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영락교회 근데 재단 국민학교를간 거는 영락교회 다니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 재단 민학교 그렇죠 국민학교. 내가 지금 조교인이 아닌데도 어, 그 기독교 학교 다니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아, 있죠. 종교가 기독교라고는 안 했거든 유석열이 자기가. 아, 그 대통령이 그 돼가지고는 없어. 학교는 그냥 들어갈 수, 수 있다고요 선생님. 네, 네. 그 이화여대도 자기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냥 가잖아요. 연세대로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빠가 <웃음> 보내줬을 거라고 그잖아요. 영락교회. 아니 그, 그 시대에는 영락교회가 큰 교회고 상징적인 교회였으니까. 동네 국민학교가 거기가 있었나 보지 그냥 다닌 거지. 그리고 아, 교회니까. 아니야. 뭐, 음. 아니 교인일 수도 있고 사실 확인 안 됐어요. 뭐, 영락교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락교 네. 모르 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저희 같이 공부 안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해야 돼요. 저본 적은 있습니다, 영락교회. 응. 저, 본 적이 또 가본 적이 있겠지. 네, 가본 적 가본 적이, 적이 있어? 나나 어. 아,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는 교회가 있는 거야 일지로 쪽에 그래가지고 야 힙지로 막 하다가 교회까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하고 가까이 들어가봤는데 영락교회였어요. 아. 어? <웃음> 우리나라 세계 3대 극우 교, 보수 교회가 있지 않아요? 음. 그게 하나가 영락교회, 하나는 몇세개 <웃음> 있었어요? <웃음> 되게 없어, 오래된 몰라. 역사를 그... 지닌 뭔가 계획. 있을 것 같은데, 나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어. 참고로 저는 이제 영락교회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한 명이어서 어? 어? 제가 이제 그한번 교계 일종의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마지막 한 행사다. 이게 제가 뭘 했었냐면 한, 한 (6~7년) 전에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 청년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모셨던 우리 그 게스트들 다 강사로 음. 모셔가지고 음. 수련회를 숙식을 하지 않고 음. 숙박을 하지 않고 잠은 각자 자고 오고 음, 그렇죠. 하는 걸 했거든요 음, 음, 음. 그런데 그때 이제 장소가 어디였냐면 통합 즉 그러니까 영락교회와 같은 교단 통합식의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강사 하나가 누구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심용한. 심용환 심용환 교수라고 음. 음. 심용환. 이게 심용환 교수는 아니고 이게 학원 강사였는데 음. 그 영락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음. 서북청년단 때문에. 그런데 음. 그러니까 포스터가 그 교회 붙을 거 아니야. 네. 아. 심용환 온다고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 온다고. 네. 어. 갑자기 청년들, 자기네 청년들을 다 수련회에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음. 그런데 청년들을 뺀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 묻어놓고 시작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네. 우리가, 다 머릿수가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걸 빼겠다는 거야 어머, 뭐야 그래서 이건 뭐냐 와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고역을 했는지 그러다가 수련회가 이제 자기들이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그 교회가 음. 뭐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사들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들한테 지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음. 주체를 내가 있는데 음. 지들은 장소만 빌려 준 거고. 뭐야, 그 갑질이야. 갑질을 뿐만 아니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근데 여튼 저이그 영락 교회 때문에 제가 이런 피해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오. 내가 그때 그 이후로 내가 교계 교계에서 내가 여기서 이것들하고 내가 뭘안 해야 되겠다 <웃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목사님의 영락교회로부터 그게 돌리기 시작했어. 시작이라기보다는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 마지막 기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교계 상대로 장사 안 해. 음. 아 장사하기보다는. 장사 수련 안 해. 수련 <웃음> 안 해. 뭘안해 <웃음> <시련이 안 왜냐면 웃음> 그때 되게 많이 모였었어요 <웃음> 생각보다 되게 음... 크게 하고 잘 했었는데 어... 아 이게 진짜 교계로 한다 그나 걸... 같은 사람은 너무 적고 소수고 음... 또 힘이 없고 음... 그래서 힘 있는 좀 장소도 있고 그런 그런 교회 음... 해야 될거아니요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와 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는데 자 영락교회 이제 이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떤 그 흐름 음... 특히 보수 교단, 보수 교단, 보수 교회의 흐름은 첫 번째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음. 평양, 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때 평양에서 그래서 평양 중심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영락교회 음. 거기에 한경직 목사도 북한 출신이었고 네. 음. 잘 아시는 서북청년단이 네. 영락교회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음. 자기가 음. 서북청년단을 만들었다 음. 또 지지 지원했다 진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여튼 그랬고. 음. 그래서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의 큰 하나의 주류가 있는데 그게 영락교회다. 네. 그리고 TK 정치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도 TK가 TK. 세력이 큽니다. 음. 왜냐하면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힘이 센데 그 장로교가 처음에 와서 선교를 했던 데가 그쪽 지역이에요. 아 t k 아 대구. 예. 네. 오. 그래서 TK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오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사만이에요. 오오오. 김사만 명성교회 네네. 아들한테 음. 교회 물려준 음. 큰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중에 영락교회는 엄청나게 큰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있는 큰 파워고 음. 신앙적으로도 통합 측으로서 보수적인 교회 교단에 음. 영락교회의 목사는 한경직 목사는 음. 상징적이었죠. 음, 네. 음.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어른 중에 하나로 상징적이었어요. 음. 심지어 이제 그 다음 이대로 오셨던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박조준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뭐 조용히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음. 아주 그잘 하셨던 분인데 음. 조용기 목사 있죠. 그그그 아, 어, 그 틈에서, 나쁜 아니에요? 그 틈에서 음. 조용기는 자기 그 실력으로. 하나의 큰 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어찌 될까? 어... 김 김일성이가 잘한 것도 잘났다기보다도 김일성이가 대단한 것도 있잖아요. 대단한 측면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예, 조영기 목사도 실제로 누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게 없었어. 자기 장모가 도와주긴 했지만 음... 그 성장하고 음...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음... 뭐 그런 뭐 복음을 전한다, 쨔다 해가지고 아무튼 음... 키웠어. 인물이죠. 좋든 나쁘든. 음... 네. 그런데 그런 그 성,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아, 그, 네. 아, 네, 순복음 창시장, 네, 네, 네. 순복음 와, 창시장, 네, 네, 네. 들어네 그, 어디서 들어갔나 했는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음. 조영기도 하나의 축으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나만 네. 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단뭐그 나만 자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 어. 뭔가 키워 키워낸 어. 그, 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 영락교회의 박조준 목사님이 음. 조영기 목사보다 선배이기도 해요 나이도 음. 많고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 조영기 목사도 거기에 꼼짝 못해 어. 영락교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랬던 여기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큰 상징적인 근데 그 영락교회가 어떻게 컸느냐 결국 음. 이승만이 뭐랬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다는 아닙니다. 음. 일부는 남기도 했으니까. 근데 돌아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음, 네. 천리교 아세요 천리교? 천리교? 천도교는 들어왔는데? 천도교는 우리 종교고. 음. 천리교는 천리... 일본 종교입니다. 아 이번에 이태원 참사 터졌을 음때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뭐 그거, 쓰고 뭐 있었다. 그호랭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남녀 호랭개교고 네. 그 SGI로 남녀 호랭계교라고 하는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아 거고 뭐 달라요. 네. 천리교도 일본 종교입니다. 네. 근데 이 천리교가 일본. 한국에 있었을 거 아니야? 예, 네, 어. 있었겠죠. 일본 사람도 있었으니까 다 물러갔지. 응, 응, 응, 그러니까 응. 그 남은 재산이 있잖아. 아, 그그 그 종교의 부지들을 아다 불화를 해요. 아 교회 교회에 준 거야. 네, 네. 헐. 누구한테 줬을까? 그런 목사들한테. 영락교회한테. 어, 그렇지. 듣기겠죠. 친한 놈한테 줬겠죠. 네. 네. 서복청년단 만들고 그런 짓한 음. 이승만이가. 음. 한경직이 그걸 했다고 하고 실제로 짝짝꿍해서 했으니까 서북 청년단에서 그 수만 명을 죽였으니까 제주 양민들을 어. 그래서 영락교회가 커진 거고 또 명동에서 그 중심의 자리에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또 좋아. 네. 응, 목이 좋아 네, 그래. 진짜 좋아. 완전 한가운데 있잖아요 맞아 음, 맞아 맞아 옛날에는 뭐 강남이 어딨어 옛날에는 음. 다 강북이었지 그렇죠. 명동의 그한자리그 자리에 그 그걸 불라받아 가지고 만든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핏 값이 핏감. 핏값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음. 일본과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빌빌 거리는 게 영락교회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음. 영락교회를 살려준 게 이승만이고 이승만을 살려준 게 미국이야. 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은 완전 최고 나를 살려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영락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내잘 모르겠지만 되게 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자기 그래? 영락교회 출신 아, 그래 야출신 아니고 영락교회 재단 국민학교 나왔다 아, 네.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아, 네. 얘기했어 그 무슨 당선인 인터뷰인가 아, 네. 거기 어, 짜증나서 그러니까? 안 보겠죠 요즘 같은 논란이 하는 거죠. 음. 아무튼 뭐 영락교회가 그만큼 상징적인 대한민국에서 음. 그럼요 보수들한테는 되게 명문 그런 네. 느낌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수적인가요? 그런 그렇진않을것 같은데 아그 그, 아까 그 신도 인그 지인은 아 그렇게 친하나 이렇게거든. 어, 그분. 네, 그래, 대한민국에 윤석열 욕하는 사람도 있죠. 음, 멀쩡한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렇게 예, 음.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교회들은요. 목사들이 무조건 썩었을것 같은데요. 친일의 부역 친일의 친일의 협조하고 음. 독재에 부역하면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부정할 수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뿌리가 썩었으면은 아직도 네. 아마 썩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음. 그 세력을 딱 형성하고 있는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또한번 형성되면 잘안 깨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요, 한국 개신교야말로 대형 교회 목사와 대형 교회야말로 엄청난 기득권의 한 줄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교단의 예, 한참 후대에 생긴 교회죠, 분당의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단 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신대원 선배기도 해요 음. 이찬수 목사라고 그 양반이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 자기네 교인 아니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모르세요? 몰라요. 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장 시절까지는 좀 다녔나 음. 뭐 하다가 다녔었나 음, 근데 시장이 왜? 되면서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어, 자기가 뭐 교회를 이용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 교회 를안 아. 나갔던 것 같아. 음. 교 나가다가 그랬더니. 그리고 그 시장 시절에 거기 그 교회랑 교회 예산으로 돈으로 해가지고 무슨 은행도 가난한 사람들 위한 은행도 같이 만들고 그랬었어요. 음, 음. 그래 놓고는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래 버린 거야. 음. 이찬수. 음. 그리고 최근에 음, 이제 이 양반이 돌아가는 행보들이 그 뭐죠 우리 차별금지법? 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일인 시위하고 아, 막 이러. 저런. 그놈의 차별금지법왜 이렇게 목을 맺죠? 저런. 그 구로 돌아가 돌아셨나 돌아서셨나요? 그래가지고 <웃음> 아. 누가 작업을 쳤군요 그나마 어. 이제 이, 이 사람이 누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위 목사로 선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그랬었었어요 오래전에. 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철저하게 기득권화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 대형교회 목사가 됐는데 왜 기득권이 안 되겠어요 아, 네. 네. 음. 기득권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영락교회에 뭐 아니, 영락교회에 순수한 사람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 음. 그러나 그 뿌리를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이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하나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는 어떤데 내 친구 하던데 그 가큰 교회 다니면 그 쳐주나요? 뭐 모르겠어요 요즘, 요즘 <웃음> 뭐, 그 수,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안 쳐주는, 안 쳐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 아그 세계에서 요그큰 <웃음> 교회 세계에서는 아나이 아,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대형이야? 자기가 다니는 <웃음> 교회가 대형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응, 대형이 아니야. 응. 응? 그거 아니잖아요. 착각인 그러니까. 거죠. 근데 제 친구들 그 병건이랑 제, 제 되게 유일하게 되게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막 되게 이 뭐지? 뭐 윤석열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끔 요새 연락 못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싫어해요. 그 부끄러워하더라고. 어그 진짜? 교회, 어, 그 교회가 보수적이고 막 욕하면서 근데 다녀. 근데 안 다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말이 마음대로 막 옮길 수 있는 어, 거 아니야? 에교회는 옮기면 되잖아. 그러니 다니지 말라. 근데 막 거기 막 사람들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쉽게 안 끊어진다. 그리고 보더라고. 일단 아, 그래? 큰 음. 교회들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웃음> 편해요. 아 편하다고요? 편하죠. 네. 교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 또 예를 들면 네. 젊은 사람들은 일단 또래. 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가서 결혼을 하고 싶어. 음. 어떻게 할 거야? 거기 가야 거기서 그 물이 물이 그 물에서 놀아야 뭐가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 있어. 요 어른들은 뭐가 있냐면 뿌려놓은 게 많잖아. 음. 네. 아 저기 저축이금 그렇죠. 아축금 <웃음> 아, 되게 중요하더라고. 아. 어. 그래서 교회를 못 옮기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로? 가장 오. 커요. 가장 크겠네요. 네. 갑자기 네. 이해가 네. 확 어머, 됐어. 어머, 어머. <웃음> 가장 커요. 야, 그러면 그 정도야? 그리고 결국에는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 받냐는 시기야. 아... 언제 받냐는 시기라? 이게 음. 말이요 아, 그러니까 뭐 한번 결... 나오면 이제 다시 못 들어가니까. 음, 결혼을 하든 말든. 아 음. 나가면. 네. 나가면 이제 끝이지 남이 주고. 아.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거의 안 해. 아그요 교회들 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커뮤니티 나간 사람한테 해. 나간 음. 사람한테는 교회도만 챙기지 챙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 교인들도 안 챙겨. 배반자라 음. 이거야. 배신자라 음. 이거야. 교회를 나간다고 맞아, 맞아, 다른, 다른 교회 를 다니, 다니면 다니는 데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야, 그런 되게... 거 있는 거 같아. 맞아요. 그런 게 커요. 축기금 진짜 대박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겠어 축기금막 이런 거 어우 세상에 아 인맥관계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꼭그 교회 를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근데 아닌 거 같더라고 옛날에는 어, 그래? 옛날에는 <웃음> 옛날에는 <웃음> 교회가 제일 그런 인맥이 컸고 그러네 그리고 교인들은요 뭐 어떻게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냐면 어, 가스라이팅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굳이 당신 같은 분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진정한 교제는 신앙인들 안에서야. 네, 그 안에서만 응.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교회가. 그렇게만 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이고 내 주변에 만나서 만나 다 끊어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심장 떨려. 왜 구속해? 어? 왜 구속하냐고. 교회 다니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 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신천지 형. 그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 음. 다 세상 사람들니까. 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방송 들으신 분 계세요 음.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목 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전에 들었으면 음,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밖에. 근데그 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교회가 어. 문제 골 때리는 목사가 어. 와가지고 이분은 오른편에 서가지고 싸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 교회로 옮기면 되죠. 일요일 날그 저희 구속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 오신다니까. 걱정 마. 백그 다르셨다. 안 돼. 항상 열심히 들으시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물으시면. 아, 그러면 약간 목사님이 이렇게 실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집회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그래요. 완전 우리 편이죠. <웃음> 걱정하지 마. 네. <웃음> 너무 좋네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 소위 패스적이야. 말하는 그 교회만큼 폐쇄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편. 이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까지 겹쳐서서 더해지는 거. 더 맞아, 심해지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네. 어. 교회의 자부심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아니 내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음. 라든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교회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자부심. 음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저 교회의 자부심은. 어...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이런 말씀 잘 하셔요. 뭐, 아 맞아, 나도 목사님 좀 우리 목사님 되게 같아. 좋은 분이야.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카타콘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자랑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실천하는 거. 네. 음. 어나 진짜 너무 신도도 같다. 음. 무서워. <웃음> 근데 목사를 너무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그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러신 분이신데요. 한 교회 자기는 교회 목사님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막 좋다고 말씀이 너무 좋고 어 좋다고 그런데 이 목사가 또 헷가닥한 거야. 아, 음, 저런 건축, 그럼, 건축한다고 하면서 헷가닥해가지고. 아, 사람은 잘못 보셨는데.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그러냐고. 음. 근데 왜 그러냐 싶으니까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시야가 음, 좁아요. 아. 알아보지를 못 하시는군요. 그 그러, 좋은 아니, 사람이지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목사가 그 목사가? 목사가 아. 그래서 윤석열처럼 하고 있더라고 어. 장로들을 새로 뽑아가지고 선너명그 장로들 목사님 말씀 무조건 따라야지 하는 사람들 음. 중심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음. 네.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치고 어. 근데 그게 시야가 좁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것 음. 같고 물론 뭐 욕심도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목사님이 좋다 이걸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안, 같아. 음. 안 된대요 그럼. 네. 아이 진짜로 조, 좋은 느낌으로다가 음, 그러니까 음. 잘 가려봤어 음. 맞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 되게 좋아 아, 그럼 교회 처럼 뭘로 해? <웃음> 할게 없어 그러니까 이래야 될것 같아요 십자가가 멋있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해야죠 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일단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네? 곳입니다 그렇죠 와 장난 아니네 <웃음> 나 들으셨어요? 엄청 열심히 아니 들으셨어. 요 제가 마이크 또 줄여놔 가지고 어, 다시. 아니 엄청 열심히 나눴어. 진짜 <웃음> 아, 어렸을 때 하나님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 하나님에 사랑을 실천하는. 알어요 음. <웃음> 음. 음. 음. 그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음. 뭘로 다른 얘기를 뭐 하겠어요. 예. 음. 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음.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해야 될 십자가. 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음, 어.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증명을 해야지 자 보세요 여기 십자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한대 내가 이렇게 이것만 음. 죽으라고 하면 뭐해? 어떻게 알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 아 맞아 이거 십자가 뜻 이거였죠? 나나 음, 음. 나, 나 어디서 들었던 이웃과의 거. 거. 관계 여기서 들었어 너 웃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웃과의 관계. 네. 네.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느냐 음, 네. 그런 교회냐. 오, 그게, 어 그러면 이제 진짜 적폐 교회들 다 이거 다 이거 떼, 떼기로 해요.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판이야 지금. 맞아 판이 맞아. 하시고요. 하나 하나씩 따라 놔야 돼. 그러니까 음, 그래야 될 음. 판이에요 지금. 제가 앞으로 교회다 다니면서 하나씩 떼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제목은 교회, 교회의 자부심, 뭘로 말할 수있을까 이런 걸좀 바꿔야겠어요. <웃음> 오늘 무슨... 썸네일 바꿔야 되나요? 아, 썸네일 바꿔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미리 만들어 온 사전 제작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웃음> 네. 잘 맞지가 않네요. 아, 요 내용이 좋습니다. 아, 아, 아주 좋네요.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음, 정강훈 얘기는 네. 크게 뭐 많이 안했던 것데아요 뭐 하여튼 가지, 말할 가치가 없는 <웃음> 사람입니다. 그래. 최근 긍정연. 행보가 궁금해서 그냥 가져온 거죠 음, 네. 음, 음, 음. 네 그래서 오늘 어, 방송 또 이제 한 시간 후 are going c o be able to 3 e 정 a 은 i 분정 l 은 b i 정 of a l c t t l e b c c m f a l i t 그래서 저희 비정 f 인 회담은 또 다시 안내 드릴게요 격주에 어,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l e 행동 t v 에서 <웃음> 수요일에는 양삼 t v 에서 방송 됩니다. 그래서 네. 비종교인들에 모여가지고 어, 무지한 이야기를 어, 대답하면 우문현답해주시는 그런 방송이. 아니 뭐 그러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내용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아, 자, 대단한 내용은요. 대단한 내용은 우리 다른 제제채널에 다른 컨텐츠들 엄청 많아요. <웃음> 네, 거기서 들으시면 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장장재이 웃는 거 헛소리 하는 거 그거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음. 얘기들 이렇게 교인들만 아... 가,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멀. 맞아. 아니 <웃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그럼, 있구나. 그런 종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거기만 빠져계시지 마시고. 절묘해. 네, <웃음> 중요해나또또 또 걱정돼 네. 그 할아버지들. 본격적인 그... 양이삼 TV 헛소리 방송 네, 이걸 다, <웃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기대. 부흥하면서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수신은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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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타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